자, 이체로키 사람들도 옛날에 이 한자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소경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이 소경고인데 이게 지금 만주 말이죠, 만주. 더탕가 만주어로 지금 소경고를 소경을 갖다가 더거 우리말로 소경, 소경이란 말도 만주에서 왔습니다. 만주에서. 그죠? 자, 이렇게 만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blind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케오가 다케오가 다케오가 소경거이다 같은 발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소경경, 소경맹, 소경고 이런 걸다 알았습니다. 한자어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라코타도 알았고 자, 다께 자닭게 차이니즈 발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죠. 지 치킨, 지 닭가, 닭지. 우리말로 닭지죠. 닭지, 닭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 닭가, 지 닭가, 주 닭구. 그러지 닭구, 닭기, 달기 우리는 지금 개 발음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 지라고 하죠. 다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차이니즈 한자어를. 자, 그 다음에 이 당근. 당근 캐롯을 우리가 당근이라고 하는데, 당근이란 말도 결국은 체로키에서 왔다. 달론 있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론 있게. 달론 있게. 당근이 여기서 온 겁니다. 달론 있게. 달러니껜 달러니껜 달러니껜 달러니껜 달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이거 뭐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전저사전 비교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좀 그런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자어를 알았다 그거를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거 뭐다 했죠. 자, 우거진, 휴즈, 휴즈, 우거진. 거대하다, 우거디디, 우거진. 자, 이렇게, 다, 이렇게, 걸음걸이, 유명하죠. 이게 저번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헌트, 사냥하는 거. K가 생략됐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k a n 리 k 가다 생략되었습니다. 이거 지금. 걸음걸이인데, 우리말에. 자, 사냥하다.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 a 가디가 a 하 i 다 a n o 쫓아, 쫓아가다. 사냥하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걸어가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한자어가. 그 스마일 저번에 했죠. 웨이자스가 이거 한번 했죠. 자그 다음에 여기 지금 트윈스 트윈스. 둘이 돌아와. 둘이 돌아와. 둘이 닮아죠. 둘이 닮아. 트윈스. 둘이 닮아입니다. 둘이 닮아. 둘이 닮았으니까 트윈스죠. 그리고 체로키는 그냥 막 코리안입니다. 코리안. 올드 코리안입니다. 둘이 닮아. 디니 드러워, 디니 드러워, 디니 드러워이 이게 너무 많아서 채로 공 그냥 자워 전쟁, 워다 나와, 어? 전쟁, 다티 나와 가지고 전쟁하는 거 올, 다 나와 그래서 새로게는 그냥 우리 이쪽 사람 자 well 우물 water 우물 amar amar 리얼이 우리가 많이 참가되죠 물 우물 well amar 자그 다음 we are friends 이가니 우리말은 이끌림이죠, 이끌림. 친구들은 서로서로 서로 이끌립니다. We are friends. 이끌림이끌림 이끌림, 이끌림, 이끌림. 자, 이끌림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단어들이, 체롭게 우리는 서로, 또 한자어 또 여기 나오네요. 자, wing. 여기 노란 거 칠해진 거. 꽝였더, 꽝였 자, 그야다 뭡니까? 우리말로 기두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두 우리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두, 그야다 기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두, 기두 외우고 외우긴 외웠는데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기억을 하긴 했는데 약간 발음이 바뀌었죠. 기두 한자어로 기두 아닙니까? 기두, 그야다기냐 억지로 제가 꾸며내는 거 아닙니다. 지지스 지스 지스 예? 굴뚝 새 새는 지절대다 짓다 뭐 이런 말다 똑같고 너무나 많은 단어가 이렇게 똑같이 자 우리가 이렇게 체로키와 말을 공유를 했다 너희, your, 니히 네. 다 이렇게 지금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gift 건네하 건네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려주는 그 이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빌려주다 as a gift 주다 건네하 건네주다 건네다 이게 주는 거다 선물로 주는 거다 건네하 건네하 건네주다 자. 그 다음에 또 한자어, face, 지금 얼굴용, 얼굴용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우크, 우크는 저, 저, 캐나다 원주민도 저번에 저, 제가 하나 영상 올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사람들하 똑같이 지금 우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크, 우크등. 우리말로 뭡니까? 얼굴용입니다. 얼굴용. 룡, 령, 룡이 발음을 조금 못해서 등이 발음을 하죠. 리얼 발음, 유음은 이 어린 애들이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단, 저 발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를 애들이 할머니 이렇게 말하죠 할아버지를 하부지 하부지 이러죠 하머니 하부지 리얼 발음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이 첨가가 되죠 얼령 얼굴 령인데 얘들은 우가덩 약간 좀 순수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치아로키 사람들이 그래서 한자를 다할줄 알았다 이 사람들이 농담 아닙니다 이 사람들 다할줄 알았어요 밍맥, 얼굴을 우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면서 얼굴 이렇게 된 우크. 일본 놈들은 이거 아까 뒤로 싹바꿔서 가우. 그래서 거울. 이것도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이다. 우크, 얼굴, 얼굴. 우크덩 우크등, 얼굴용, 얼굴용. 다 같은 말입니다. 한자어를 할줄 알았다. 볼 때마다 우리 이 체로키는 참 정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쭉 여기 지금 빈 이거 충격적입니다 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야콩콩도자 아입니까 지금 콩도두야 아이고 두야두야 하면 아이고 콩이야 콩이야 그런 뜻이죠 아이고 머리야 머리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한자를 많이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이거 빨리 공문학과 출신들이 대한민국 공문학과네 뭐 짜장면이 맞다 짜장면이 맞다 지금 그러고 앉아있고 100년 전부터 경상도에서는 짜장면 그 된소리 그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짜장면 이제 표준에 그, 그런 걸 하고 앉아있고 이, 이 국문과 이거 국립국어원이 이거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과가 대학교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하는 게 없는데 뭐. 네. 앉아가책 쓴다는 게뭐 띄어쓰기 맞춤법 언제까지 그 우려먹겠냐고 언제까지 아우 지긋지긋해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어, 이런 걸좀좀 좀 해가지고 사전을 갖다가 좀 어? 서로 비교해가지고 하면 은 서로 막 사전 구해가지고 연구하고 책 보고 할 텐데 불티나게 팔려나갈 텐데 안할라고해안할라고해 안 희한합니다 그 대학교 뭐하러 그거 갔습니까 그거 어? 막 파헤치고 막 이리저리 저거 하고 논문 쓰고 해도, 논문 이상한 논문 쓰고 하면 막, 저, 학과장한테 불려가는가 봐요. 조인트 까이는가 봐요. 니가 뭔데, 이자식가 어, 뭐, 뭐, 미국의 원주민 그다 끝난 거를 갖다가 니가 뭔데. 하, 미치겠습니다, 진짜. 국무가. 정신 좀 차리고. 이런 걸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저, 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 원주민들하고 손다 악수하면 끝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에? 캐나다, 저 미국 그땅 얻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가 한국, 그, 저, 저, 건물 도시 세워가지고, 국기 그꺾 꽂고, 그래서 원주민 말 배우고, 한국어 배우고, 서로서로 서로 교류하고, 땅좀 내놔라. 이렇게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원주민 살던, 우리 저, 조상들이 살던 땅이다. 예? 이거 지 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우껑이, 이제 우껑, 우껑이 유희. 저번에 했죠. 얼굴 위에. 이거 저번에 제가 이거 지금, 얼굴 위에 사람, 우쿵, 우쿵. 아까 그, 페이스하고 똑같습니다. 우쿵. 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는데, 예? 땅을 좀 내놔라.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었다. 아메리카 신대륙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데 무슨 신대륙입니까? 씨, 그 원래 사람, 사는 땅에 이제 저, 저놈들이 무기 들고 화약 들고 침략한 거지. 예? 무슨 신대륙 그, 저 발견 그 누굽니까? 그, 저 스페인의 그, 웃기는 사람 소리하고 있는 그 신대륙 발견 그 누굽니까 그 생각이 안 나네 신대륙 콜럼버스 콜럼버스 발견 발견 같은 소리야 근데 침략이지 대륙 침략이지 그 교과서에 그 빨리 그 지금 지금 대모하고 난리도만 우리도 빨리 대모하고 해야 된다 이 새끼들 지금 바꿀 생각도 안 하고 무슨 기 교과서에 이게 신대륙입니까 이게 우리 조상들이 다 살고 있었는데. 그거 그렇고 요즘 벌레도 나와있네요. 벌레 갑자기 이게 나오는 자 벌레 인섹트작가야 찌끈한 거찌해난거 거 이런 뜻이죠. 벌레 작가야 예, 벌레 충자정 스거이 정거야 청거야청 뭐 벌레 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고 다 이렇게 한자를 한자를 할줄 알았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거거든요. 지금 당기세요. 우리 우리나라가 서울 경기지역의 표준으로 삼아 가지고 이 지금 된소리를 안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 어딥니까 저저저 저, 저, 경기도 경기도 gmk 주식회사 gmk 화성 gmk 사장님 이거 사장님도 이제는 공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당기세요 이게 적어놨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당기세요 적어놨는데 밀고 들어간다고 한국 사람 말안 듣는 사람들로 전다 낙인 찍어 놓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장님 때문에 그래요 사장님 때문에 당기세요 뭡니까 경상도에서 이거 나오기 전에 제한보다 그저 식당이고 뭐 이런 데다땡기세요 이렇게 적고 이렇게 장사를 했다고요 옛날에 예? 땡기세요 이렇게 적었다고 된소리를 쌍디귿으로 적어가지고 이거 어떻할 것입니까 사장님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 제한보다 말안 듣는 사람으로 지금 낙인이 찍혀 버렸어요 이거 지금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그 제가 카메라를 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빨리 버전을 두 가지로 내라 이거 하나 아, 이걸 빨리 더내 있어 이거. 예? 사장님 때문에 이제 공, 공 사님이 공인을 돼버렸어요이 당기세요 했는데 한국 사람들 밀고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나오고 아주 한국 사람 우수계 소재로 지금 돼버렸어요 누가 당기세요 합니까당당당당당뭐 당, 당, 당, 당, 당나라 당잡니까? 이거 이, 읽어도 이게 이게 안 와요. 이거 아무 감흥도 없고 이거 땡기세요 이렇게 적어야지. 땡기세요땡기시오 이렇게 적어야지 힘이 딱 들어가서 땡기지 이 서울 사람들, 이 너무 서울 경기 사람들이, 저, 프랑스 사람도 아닌데,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고, 이 된소리를 안 하려고 하고, 그, 저, 누굽니까? 저, 저, 요즘에 그, 저, 이, 이 저것 때문에, 외국 사람들, 그, 저, 한국어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서울 경기 아무래도 서울 표준으로 배우, 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서울 사람들이다 보니까 있지. 이, 이, 이, 이런, 저, 저, 된소리를 안 가르치려고 하는가 봐요. 자기들도 이런 거 하기 싫어하고, 댕기세요, 당기세요, 당기세요. 어? 땀도, 땀! 이래야 되는데, 땀, 땀이, 나, 땀이 나서, 어, 땀을, 펜스를 뛰어넘습니까? 땀이 나서. 땀이지, 땀. 예? 아, 좀 그런 거좀 가르치세요, 선생님들. 우리 그, 저, 세, 세종학당에, 세종학당에, 그 선생님들이 좀 하세요. 외국인들 한국말 하는 거 보니, 전부 다, 물에 터진 한국말을 하고, 있. 이거 어디, 어떨를냐고 이거 땡기서 이거 좀만들어줘 있어, 이거 선생님. 어딥니까, 이거 정중하게 부탁드릴게요. GMK,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예? 이 선생님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 말안 듣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렸어. 언론하고 지금 달라붙어가지고. 어떡할 것이냐고, 이거. 버전 이거 하나 더 내있어, 이걸로. 땡으로.